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수성구에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이브에 지금 아파트가 미친듯이 팔린다고 하네요. 물론 31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한달 뒤에 두산이브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말이 참 많습니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얘기가 다 틀리죠? 한쪽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진다.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조금 주춤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뭐감론을박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여당 지지자들과 뭐 야당 지지자들 다 틀립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고 편하신 대로 행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뭐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고 그때도 교수들도 계속 하락했는데 뭐 하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상승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다 빠져나가고 확실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 또 하락을 한다. 그런 교수들 얘기도 다 맞지도 않다.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대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격이 내려도 외곽 쪽에서의 가격이 내리지 중심가 쪽이나 수성구 쪽에는 또 가격이 덜 내릴 것이다. 안 내린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내리긴 내리는 모양이에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뭐 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팔아야 될 아파트들을 퍼트퍼트 팔면 될 것이고 안 팔리면 가격 좀더 내려서 팔면 될 것이고 올라야 된다 뭐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꾹 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가격이 내렸으니까 뭐 급매로 나오는 것들 막 구입하시면 되죠. 인 얘기 할게 없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실천하면 되는데. 또 실천을 안해요. 입으로만 떠들어 제끼죠. 입으로만 떠들어 제끼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요. 돈이 투자를 해서 다 말아먹었는지 아니면 아직 물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뭐 다양하게 얘기는 다 틀립니다. 그리고 뭐 항상 누누이 얘기하듯이 제 말이 다 맞는 건는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는 지금 대구의 주택건설 추진 현황인데요. 실제 보시게 되면은 뭐 미착공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100% 중공이 나와서 착공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한3 5 0 0 0 가구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지만 미착공 지금 공사율을 보게 되면 98%, 100%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87% 그리고 64%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뭐 계속해서 공사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네별로 해서 뭐 56%, 72%, 43%, 100% 뭐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다 나오죠. 현재 뭐 대구에 1만 2천 3천 미분양 가구가 나와 있다. 그건 통계적으로 자료에 의한 거고,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청의 데이터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착공 현황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여기 현황 자체는 뭐 미분양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은 실제 공중률이 98% 87% 100% 64% 얼마든지 확인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다 있어요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 어디쪽에 얼마나 공급이 되고 현재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100%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은 미분양 현황, 총알 현황도가 다 나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7, 그리고 마이너스 1개 서구, 그리고 남구 그리고 토탈 대구 전체에 지금 11월 달에 11,700이었는데 12월 12일에 13,445가구가 지금 미분양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 얘기는 해드리지만 은 그리고 뭐 얘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돼도 중심지나 상권이 좋은 곳이나 뭐 수성구 만촌동, 범어동 뭐 이런 쪽에 사실 아파트 가격은 좀 주춤하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앱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만촌동이든 범어동이든 또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구입해서 자기들이 또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돈의 친척에 가족들까지도. 근데 이유가 다 있죠. 뭐 돈이 급하게 뭐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아파트가 맺혀있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판다. 원래는 팔게 아니다. 자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부분 부동산도 그래 할 것이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급하게 팔아야 되고 뭐 가족들 것도 팔아야 되고 팔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갭 투자나 투기 세력들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있고 얼마나 팔아야 되겠어요? 하나의 얘기를 듣고 그냥 막연히 흘리는 것보다 그 내용을 들다보면 은또 다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입을 해라 권유를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얘기 맨날 하죠. 여기 밥 맛있습니까? 그럼 맛있다고 하지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정도면 양반이고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음식을 내놓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입맛이 다 틀린 사람들이 판단은 자기야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제가 먹었는데 맛있다. 그런데 구독자분이 먹었는데 맛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운동을 할 때는 몰랐는데 술 한잔 먹으니까 너는 여당, 나는 야당. 또 그럴 수 있죠. 성향이 다 틀리고 가진 돈이 다 틀리고 주고 하는 것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제 지금 미분양의 중공 전에 매물 같은 경우는 173,000가구 정도 나왔는데 아직 중공 후에 악성 미분양으로 얘기하는 것은 281가구 뿐이 안 나왔어요. 좀더더 더 나와야 되겠죠. 예전 2007년도에는 8 악성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11월 달에는 마찬가지 233가구, 12월 달에는 281가구 악성 미분양, 중공후의 미분양 상태는 사실 큰갭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11월달에 중공전의 미분양 11,700가구에서 11월달, 12월달 한달 사이에 13,440가구, 17,45가구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실제 수성구에 3,105가구로 가장 많아요. 현재 우리가 수성구, 수성구 했는데 실제 수성구에 지금 미분양이 가장 많고 그리고 남구쪽으로 해서 3,000가구 그리고 뭐 중구나 동구, 그리고 뭐 달서구 같은 경우 워낙 크죠. 워낙 큰 거에 비해서 사실 미분양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2400가구 정도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분양은 발생될 것인데 뭐 저하고 통화를 하시는 분들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미분양은 발생되면 향후 시간이 좀더 지나고 여번연도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 미분양 대란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할인 분양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발빠른 기자들이 한방 때렸죠. 강남에 실제 15%의 할인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LH에서 12%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기가 차를 노릇입니다. 실제 15%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12%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 돈이 또뭐 세금이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더 할, 더 싸게 구입을 해서 뭐 지들이 웃돈을 얹어가 파는 건 이해를 하는데 국가가 낸 세금을 가지고 15%의 분양을 하는 아파트 마이너스 12%의 레지에서 구입을 하고 이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15%의 분양을 하는 아파트면 마이너스 15%면 뭐 25% 30% 매입을 해서 조금 더 얹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대 팔아야 되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6만 칼종 가구의 미분양, 뭐, 위험수위다, 뭐, 얘기를 하고, 어떤 또 입장에서는 아직 위험수위가 아니다. 악성 미분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중공전까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원이용 뭐, 지사는 LH 내 돈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구입 안 한다. 그렇죠. 내 돈이면 절대 그렇게 구입 안 해요. 마이너스 15%의 할인을 하는 아파트를 왜 12%에 구입을 합니까? 차라리 뭐, 3 0 쇼당 봐야 되죠. 일반. 예, 숨 넘어가는 입장이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아니면 뭐 40% 아니면 원가만 놔두고 거의 뭐 구입을 하는 그런 쇼당을 봐야 되는데 2, 3% 더 주고 구입을 했어요. 이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지금 세금 감면 얘기도 나오죠. 예전 2008년도에도 뭐 양도세, 2년간 비과세, 그리고 지동에서 50% 감면 이런 얘기들은 예전에도 다 있었는데 예전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흘러가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IMF를 겪고 경기 악화가 돼서 2008년도에 7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은 사실 이런 것쯤은 다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또 나와야 이게 2 0 0 8년도에 뉴스입니다. 2007년, 2 0 8년도에 뉴스인데 양도세 비과세 나오고 정부 발표 나오는지 금 지금 포항 같은 경우도 양도세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해달라 세금 방안, 감면을 해달라 그 일부 대책이 비슷하게 돌아가죠. 매입한 2주택, 기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지금 같은 경우는 경매권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예전에는 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개 투자도 없었고 투기 세력도 없었고 이만큼의 투기 세력과 개 투자가 흘러 넘치는 경우는 없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뭐가 터졌습니까? 희대의 사기꾼들이 막 흘러 넘쳐요. 전세 사기로 해서. 그런데 뭐 방송에서는 빌라 왕이다, 뭐 황제다, 지랄병을 뜨는데 그냥 희대의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그 사기꾼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그런 상황을 모든 걸 비교를 해보면 예전과 지금 차이에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가격이 오른다 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생각이 틀리다 고고 그게 맞다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저는 제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건설사 내용도 참 비슷해요. 매입 7조 투입, 2008년도입니다. 지금 3조, 5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전에도 5조 나오고 7조 투입하고 건설사들 휘청거리니까 다 매입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원가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원가가 있죠. 경기가 좋고 투기세력 바람이 불어서 기존에 미친 듯이 아파트가 팔렸을 때는 기업들이 다 마진을 남겼을 거아니까 5억짜리 아파트에 10억에 팔 수도 있는 거고 3억짜리 아파트에 6억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다 마진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익금을 가져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인데 이제 사실 미분양이 나고 건설사가 휘청거린다고 얘기하니까 또 국가세금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예전에도 총 9조원 야 대단합니다. 그걸 또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 기업 좋아요. 돈 있는 놈이 돈을 번다고, 일단 돈이 많아야 뭐, 이런 기업도 뭐, 만들어서 또 돈을 벌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돈 벌려고 혈안이 돼서 갭투자하고, 뭐, 아파트 사들이다가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눈이 어두워서 지금 다 아파트 물려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없는 놈은 맨날 없고, 있는 놈은 맨날 있어요. 정보가 빨라서 그렇죠. 그리고 사기도 잘 치고, 눈티도 잘 때리고, 음변술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들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 없는 사람 조금 벌어보려고 하다가 갭투자에 물리고 투기세력에 투기 뒤통수 맞아보고 부동산에서 하는 말다 믿어갖고 다 물리고 뭐 사실은 부동산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물려 있습니다. 부동산업을 뭐 10년을 했던 15년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 다 물려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빠져나와야 되겠죠. 제가 아는 분의 한 분은 예전에 두산이부를 미분야 할인으로 엄청나게 팔았던 분인데 지금 두산이부가 미친듯이 팔린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뭐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데 뭐뭐 w 마찬가지 지금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가격만 내리면 살 사람이 엄청나다고 얘기하고 두산이부 마찬가지 미친듯이 팔린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미친듯이 파는 사람들 이유가 있을까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 오른데 왜 미친듯이 팔아요? 그걸 또 좋다고 사는 사람들은 또왜 사겠어요? 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 있습니다. 부모 W 뭐 괜찮을까요? 살까요? 말까요? 제가 설락해서 뭐, 거기 가격이 오르면 저한테 뭐 떡을 사줄 것도 아니고 밥을 사줄 것도 아니고, 설락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원망을 할까아니까 물론 그런 의도로 묻지는 않는 건 아는데, 좀 정신이. 똑바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이 그냥 물어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구독하고 시청한다나 하는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시청을 안 하거나 보지를 않는 거죠. 정상적으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안 되겠다.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너무 웅크리고 있으면 다리에 지가 나서 개구리 뛰지를 못해요. 엉금웅금 기어야 되죠. 제 영상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묻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하게 전화를 받아보지만,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구독을 하고제 영상을 보는 분도, 제가 또참 다양한 사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 갑니다. 뭐, 댓글에서는, 아, 영상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막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실제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정말 다양하게 보는데, 사장님 유튜브가 좀 독특해요. 말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면서 다 넘어가지만은, 그렇게 독특한 사람을 찾아왔는 분도 독특해요. 왜 찾아왔겠어요? 좋게 생각하니까 찾아왔겠죠. 아무튼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오래 웅크리고 있으면 지가 나서 멀리 못 뛰고 놈들 뛰다닐 때 기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날씨 좀추울때 부동산 손님들 없을 때좀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얘기의 팩트는 닮아도 너무 닮았는 2008년도 IMF를 겪고 나서 경제 위기가 왔는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더욱더 노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만 앉아서 보지 마시고 가까운 부동산 많이 다녀보시고 친분 썼고 몇십만원 아끼지 마시고 바깥서 몇십 박스 사갖고 온 동네 한번 다 돌아보세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작은 돈은 아끼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요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